제가 위에 올라가서 약간 뒤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화체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코스믹 씨가 받아주면 이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좀 고소도 당하고 하니까 저의 이 탄원서를 써줄 두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당신이 화체가 되길 원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어, 누가 화사 탄원서를 써주겠어요 그러면? 하, 그거를 이제 받아주는 게 코스믹 씨가 할일 아닐까요? 네? 방탱이가 방탱이네? 전 믿으니까! 에이, 일단.. 당신이라면 할수 있어요 코스믹 씨! 이름도 길잖아요! 에 그래서 뭘 하면 되죠? 그 제가 마을 주민들 이름을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 명단 중에서 탄원서 두명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일 마을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대부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근데 이거 지금 인네블박시는 그런 말 하신 건가요? 탄원서를 이미 쓰신 건가요? 역시.. 아... 역시 내 편. 아 그럼 인네블박시 말고 다른 두 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 그렇죠. 일단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음 에... 그렇죠. 에.. 저 이름이 긴 것처럼 동의도 많으면 좋다. 음..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부탁드려요. 아..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반 하나인가 그.. 그 하나 씨는 그럼 어디 가셨죠? 다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뭐 활동하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밖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어, 어 그리고 앞에 앞에 앞에서 나 아까 난리 치던니다 없어졌네요? 에볼박 씨가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거 탄원서 받아가지고 저랑 이 집에서 다시 만나요. 니마 니마 그러면은 제가 똥꼬 빠지게 돌아다닐 동안 니면 뭐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아 재판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야겠죠? 에, 일단, 뭐, 그런 걸로 합시다. 에, 너무 t 거워 뭐. 마세요. 저도 열심히 생각해 볼게요. 코스믹씨 화이팅! 화이팅! i Fighting! f i g 저 t i 저 g Fighting! Fighting! Fighting! Fighting! f i g h t i n 아저 친구 좋아하시나보네 네 되게 러블리 하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에, 모자도 되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네 에. 안녕 저빵 좋아하거든요 네. 어? 역시 가지는 싫어하고 빵은 좋아하는 코스믹씨 화이팅! 에... 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음... 재판까지 에... 에 재판은 근데 재판이 언제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탄원서 받고 이제 좀 정리하고 하면은 갈 시간이 올 겁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요. 에휴, 정말 여기 어? 과일 마을이라서 그런지 뭐든 두루뭉실하네요. 저희는 다 둥글게 생겼잖아요. 네보네모 코스믹씨 화이팅! 화이팅! 가시는 거 맞죠? 아, 부담스럽다 여기는 오 뭐야? 완전 홀리한데 건물이 그죠? 에? 완전 이 건물이 무슨 빛이 막... 뭐 아무튼 여기가 마을인 것 같으니까 여기 누군가가 살긴 살겠죠? 책임지고 세배 내놔 고소당했다는 게이군가 보네 그죠 이미지 추락과 함께 찾아온 억대 위약금 논란 체류 가치의 미래는? 근데 보니까 아까 전에 어? 어, 50억 젤리가 계약금인데? 계약금의 세배를 배상하라고 지금 고소를 당한 거잖아 그죠 딱딱! 어? 어. 저기연! 아 누구세요? 아 니마! 제가, 그, 네. 저기, 혹시,님, 세륙가지님이랑 친하신가요? 아니요. 일단, 나가주시죠? 여기, 저희 집 들어오셨는데. 아, 예, 예. 문 밖에서 말할게요. 예, 예. 네. 그, 저기연 그, 세륙가지님이랑, 그러면, 앙숙이세요? 아니요, 별 사이 아닌데요? 아, 그럼, 탄원서 하나만 써주세요. 예, 네, 시간도 탄원서야? 얼마 안 걸리고, 그, 탄원서 써주시면은, 세륙가지님이, 그, 금전적으로다가, 그, 탄원서 써주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손쉬운, 진짜, 진짜 10분 만에, 5분 만에 끝나는 알바, 진짜. 아, 그 분이 네네. 어떻게 하냐에 네, 따라서, 수고하세요.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5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하나 나가세요. 아이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죠. 네, 탄원수 하나 써주세요. 아, 나가세요, 나가세요. 네, 탄원수 하나 써주세요. 아, 아 선생님. 뭐야 이 네. 아, 사람? 나가세요. 사람 아니고 고양인데. 네, 나가세요 고양이 씨. 네. 아 진짜로 보상해드린다니까요. No. 네. 에 네. 네, 진짜라니까요. 네. 에진짜고요 네. 네, 아, 나가세요. 네 진짜라니까요. 빡긴데 뭐자란나가란 빡긴데. 아이 계단 내려가세요. 계단까지 제 집이에요. 왜 아니거든요? 계단까지 제 집이라니까요? 아니데요 아, 아닌데요? 맞는데요 맞는데요. 네. 아닌데요? 에? 아 뭐야? 아 니마 네 니마 그러면은 그 제가 여기 마을에 처음 와서 그런데 그세륙 가지랑 친한 사람들 누군지 좀 물정 좀좀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에, 그 가지 아마 그 맨날 가지 다니는 그 바나나랑 바인애플 그 사람 친할걸요? 에... 어, 님이랑은, 님은 그럼 누구랑 친한데요? 아, 저요? 네. 아, 뭐꼭 친한 그 과일이 있어야 되나? 아, 그 약간 그거구나. 그 세상을 따돌리시는, 어, 예. 아 그냥 열심히 살아서 뭐 그런 거예요. 에이,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에이, 에이, 저기요, 저기요.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연. 아, 뭔데요? 아유. 네, 그 거시기. 그 아까 전에 저기 가지 씨집 앞에서 싸우시던데. 그 싸우는 분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 그 사람들. 맨날 가지가 뭐라고 아유,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아유, 그러면 은그가지씨 때문에 자꾸 소음공해를 당하시는 거네요? 네뭐 그런 편이죠. 아 그럼 가지 씨가 이 마을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면 소음공해가 사라져서 그러면 은 당신한테도 이득이지 않을까요? 근데 실례지만 <웃음> 이름이? 아저 네, 금기위예요. 그럼 금기위 씨도 제가 아까 전에는 너무 거시기 그 상업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한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마을 돌아다닐 건데 에 이따가 한번 더들릴게요 그러면은 그 탄원서 써주시면은 저 가지씨가 다른 마을로 이사갈 거고 그러면은 소음공해도 해결되니까 네.. 열심히 에. 사는 금기위씨한테도 좀 이득이지 않을까요? 예뭐 그런거 같네요 예소음공해 에. 에, 제대로 안시달려 보셨나 보네 아까 그 싸운 분들 여기 앞으로 파견 보내도 되나요? 네 아유 가세요! 아유,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에, 뭐야 열어버려 아 아이고 참 진짜 어? 여기 인심이 박하네 인심이 박해 황도? 아. 누구세요? 음? 아이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어? 에? 아까 그 공항에서 열차 탔던 승객분 맞으시죠? 네, 아, 기관사님이시구나. 아, 아 무슨 에이. 일이세요? 예, 그 혹시 그 거시기 마을에 소음공해가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 설문조사를 좀 나왔어요. 소음공예? 예아좀 시끄럽긴 하죠 마을의 소음공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아, 일단 들어오세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오 감사합니다 아유, 문 닫아야지 예. 일로 오세요 위로 올라 전망 좋아 저희 집이 오 그래요? 으악. 여기요 일로 일로 올라와 오. 사다리 타고 오오오 아주 전망 좋죠? 와. 와 완전 산뜻한 집이네 와 짜고 죠 그렇죠, 그렇죠. 와우 와우 와 와우. 여기 뒷 전경도 아주 좋아요 와 끝내주네요 와 진짜 좋은데 사시네 어와 진짜 좋은데 사시네 진짜로 어아 그래서 그뭐 조금 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에뭐 네. 때문에 그렇게 그 소음공에 시달리시는지 아무래도이 마을은 아마 화제거리가 아저씨가 아닐까 음 가지 씨, 네, 그 음. 주변에 사람들이 복잡, 복잡하잖아요. 아 그죠, 그죠. 네, 그 그래도, 네, 그 사람들이 좀만 조용히 해준다면 좋을 텐데. 아그러면 가지 씨가 여기서 이사를 나가시면 좀 마을이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아, 어, 네, 가지 씨가 나가고 싶대요? 음. 나가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만약에 가지 씨가 이사를 가가지고 소음 공해가 해결이 된다면 뭐 저기 앞에 아까 보니까 막 팬들도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아, 마을도 좀 지저분하게 쓰고 막 소음 공해도 난리나고 막 그러긴 하겠네요, 그죠? 응아 음. 고충이 많으셨겠네. 응 네. 가지 씨가 그 소송 당하신 거 아시죠? 장안의 화제 아니요,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 뭐, 이임에, 그, 소송하고, 뭐, 싸우셔가지고, 그, 승소하고, 다른 마을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승소하시려면은, 그, 탄원서가 좀 필요하다, 고 그러셔가지고. 아이고, 예, 아이고, 네. 예, 동네 사람들끼리 좀 돕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기도 한데, 또, 뭐, 또, 탄원서 써가지고, 다른 마을로 이사 가는 게 성공을 하면은, 또, 거시기가, 예? 마을도 깨끗해지고, 소음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거시기, 성함이? 저는 황 도박이에요. 아 이거 도박씨도 예, 살기 좋은 예, 마을이 되어가지고 또 도박씨한테도 이득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그죠그죠아 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 참 가지가 화채가 되게 싫다는데 화채 되라고 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러예 네. 아유 그래서 그게 그 보니까 가지 씨도 다른 꿈이 있대요 다른 꿈이 있다는데 어? 아 그래요? 예 음, 네. 몰래 꿈꿔왔던 게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화채가 되라고 되라고 되라고 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지금 윤기가 막 떨어지고 뭐 어쩌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유참 음, 과일들인 말이야. 아니, 아... 아니, 맞아 맞아 맞아.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씨. 그 네, 열차에서 네. 그, 또 바리데기 님이라고 있거든요. 응? 네. 네. 네. 누구 저게? 저 저기 수박 그 왕이 있어요. 아 여기 왕이 있어요? 맛이 아주 색깔 좋고 네. 좋은 수박 님이 계시는데 네. 네. 아니 그 수박 님이 그 분신물을 신고하셔서 제가 그거 찾으려고 캔뚜껑 빠지게 아주 그냥 열차 내부 영상을 돌려봤거든요. 분실물이요? 수 바리대기님이 망치를 잃어버리셨다고 해가지고. 오, 예. 그래서 그 내부 영상을 돌려보는데, 아니, 글쎄. 글쎄? 바지 씨랑, 네. 예. 초록색의 그 눈탱이 뻘건 사과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내 열차에서 난동을 피웠었던 거예요. 왜? 예? 난동을요? 네. 그래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싸우고. 아 근데 내가 이걸 듣고 심장이 아주 떨려가지고. 뭐 때문에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데? 이 봐요. 내가 보여줄게. 오야야야. 어디 어디 어디 어 뭐야, 뭐야. 누가 누가 그 그러니까 가지랑 싸웠다는 거아니요 그쵸? 죠 네. 컴퓨터에 있어요. 잠시만요. 오. 에? 뭐죠? 이 SD 카드에 있어요. 오. SD 카드. 네. 예, 예. 죽고 싶어? <웃음> 사인해 너 써보고 싶어? 곰방이 피고 싶어? 죽고 싶지 않으면 사인해 <놀대> <놀대> <놀대> 어, 오케이. 그니 <놀대> 음, 이게 뭐예요? 누가 협박 당한 거 아니요? 그니까요 러저 진짜 이거 듣고 그 심장이 막 떨리고 손도 지금 막막 떨린다니까 <놀대> 아니 근데 이 누구 누구예요? 이 그러면 이 협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그 그 사과 있잖아요 사과 사과? 네. <놀대> 응. 그럼 이 이거, 이거 그 SD 카드 이거 이거 좀 받아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거 도움이 된다면 네 드릴게요. 아 이거 황도박씨 진짜 좋은 사람이네. 이 응? 되게 진짜 가지씨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이거 진짜 <웃음> 전해주고 <웃음> 싶어도 아유 접근이 힘들어가지고. 아유 다행이네 시상에 시상에 다행이네. 아유 그그 그, 그 SD 카드랑 그 탄원서도 같이 좀 써주실 수 있나요? 아 좋아요. 아 근데 혹시 그 예, 예. 이따가 그럼 재판장 가는 길이에요? 이따 가지씨 가 만나서 가기로 했어요. 마을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거기 수바리대기님한테 네. 그 망치 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유, 좋죠, 좋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 디 카드랑 황도박씨. 그 망치는 어디 있어요? 아 잠시만요. 우잉, 우잉, 여기 있어요. 우잉, 우잉. 여기 뭐요? 그니까 잘 어울리시네요 오잉슈 오잉슈 아예 이거 갖다 드리면 된다는 거죠? 예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좀 이따가 좀뭐 돌다가 그 이따가 좀 재판장에서 을좀 봐요 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유 갑니다 아유 고마워요 조심히 내려... 돌아가요 이거 내려가는데 아유 이거 이구나 아유 가요 가요 네 아주 좋은 사람이네 퍽박한 사람이 응? 그 사과라고 하지 않았어? 그죠? 사과 대박을 당했다고 했잖아. 여기가 사과 집이니까, 사과 집 말고 다른 데부터 가자. 수.. 발이 되기. 여기가 수박이니까. 똑똑~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아무도 없나 봐. 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뭐지?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뭐지요? 뭐야? 에? 뭐 어, 여기는 뭐? 아 여기는 여기는 약간 그 그건가 보다. 응? 멀티 방 같은 데인가 보데 어, 그죠? 어. 어아 여기가 아까 그 바나나 집이네. 그죠? 에? 에? 이거 뭐야? 완전 분위기 좋은 어쩌고 피아노가 저쩌고 이런 데가 나있네. 어, 피아노 연주회 하는 데인가 봐. 어. 와나나씨 집이... 뭐 특이하네? 그죠? 응. 네. 똑똑! 똑똑! 안녕하세요. 나야나? 어... 아기 고양이 무슨 일이야? 어... 그... 꼭지 보러 왔니? 아니 아니 정수리 드림인지만 정수리 냄새 맡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 그... 그 뭐냐? 너 가지랑 친한 게 맞아? 응! 친하지. 오... 어, 그 가지가 그 탄원서 좀 써달라고... 예, 네, 하네? 어... 탄원서? 어 나는 어, 사실 응, 응. 법원에서 일하거든 그래서 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겠다 에? 아 진짜? 응아 음. 어, 그러면 가지가 소송에서 어, 이기고 싶어 하던데 너는 그러면 소송에서 이겼으면 좋겠는 편이야? 아닌 편이야? 그 계급장 떼고 생각하면 말이지 계급장을 떼고 생각했을 때? 그치 그치 글 어쨌든 법원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가지는 또내 친구기도 하고, 그렇지? 응. 응 아니 근데 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긴 하지만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내 승복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렇지? 아 정말 고민되는 걸좀더 응. 생각해 봐야겠어 이거 답변을 언제까지 주면 되니? 어... 조금 있다가까지?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 근데 법원에서 같이, 같이 일하면 하지? 탄원서 못뭐 쓰는 거야? 그렇지 관련인이니까 음 그렇구만 그러면 은그 탄원서 써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니? 탄원서 써줄 만한 사람? 이 금방은 다돌아봤니음 아직 다 돌아보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아마 그 팬클럽인 애들은 안 해주지 않을까? 팬클럽? 글쎄 그래도 부딪히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일 아닐까? 가봐 뭐 그렇긴 하겠지만, 음. 그래서 음. 그 가지한테 뭔가 유리하게끔 음, 어 판도를 바꿀 만한... 뭐 그런 거시기가 뭔가 있을까? 판도를 바꿀 만한... 음. 글쎄, 나는 방금 당도 유약 마치고 이제 돌아온 편이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 에이? 그래? 어, 야, 온 김에 너네 집 구경도 해도 되니? 너네 집 되게 노랗고 되게 예쁘다. 그렇지? 역시 음. 노란 음. 컬러가 우리의 컬러 같아? 맞아 맞아 노란색 컬러 완전 지긴다오 모양도 있고 운동 기구도 있고 막 그러네. 그럼 바나나 권리 철저히랑 친하지. 아아 아, 하긴 그건 그러네. 개정들은다 바나나를. 어. 오 네. 여기가 이제 작업실. 오 작업실이라고? 너 혹시 음악하니? 무려 체르니 30까지 친다고. 와 지린다. 엄청나지? 와 장난 아니네. 와! 와, 집부터. 그럼 어? 바나나는 워라벨을 중요시한다고. 딸걸 쥐기네 와우. 와우, 짱인데. 여기 위에도 올라가 봐도 되니? 응? 슥슥슥 아, 여긴 침대네. 오 어? 외국애들이라 가지고 어? 그 신발 신고 침대 위에 올라가는데도 아 말도 안 하네. 응. 응. 아그러면 나는 가볼게. 이따가 보도록 해. 그럼 재판 재판 시작하기 전에 보자. 그래 잘 가. 나야반이 그래. 아, 야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너왜 니네 집나도고 자꾸 우리 집에 와야좀올 이건... 수도 있지 아좀 나가 나 혼자 집 있게 아이 진짜 애가 이렇게 박하냐 아 진짜 사생활이 없어 진짜 안 그래도 집도 투명한데 진짜 박하고야그 우리 집에 화장실 없다고 아이참 아 근데 어, 뭐야 그 아까 이름 뭐였지? 어... 입니다 씨? 아니 아니 아... 바카, 바카씨야, 바카 고양이야. 어, 바카씨래. 아, 바카씨. 어, 그러시군요. 음, 너네 아까 바카다고 해가지고, 어. 아. 그, 아무튼, 어, 나 킹가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 브리즈니드 정말 마이스트로 한양이가 말이지. 네. 그, 너희 혹시 그, 내가 좀 중요한 거시기를 지금 돌고 있는데 말이야. <웃음> 네? 거시기? 거시기가 돌고 있다는데. 어, 박하 거시기, 어? 어, 스핀 거시기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너네 그... 탄원서를 써줄 생각이 있니? 고통받는 마을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어쩌고 저쩌구가 막 샘솟지 않니? 무슨 탄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 혹시 님들 가지 좋아하세요? 가지? 가지 완전 대스타잖아. 그치, 너도 알지? 어, 어. 모르니? 어, 알아. 너도 알잖아. 왜 그래? 어그저께 어. 가지 콘서트도 갔다 왔으면서. 어. 어? 가지 팬이야? 아니 팬은 아닌데 워낙 여기 데스 타다 보니까 다 두루두루 좋아하지 뭐. 음... 가지가 화체가 되게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야, 야. 마, 말하면 안 되지 않아? 음, 아뭐 어, 맞다, 맞다. 우리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왜? 어. 아니... 아, 우리는... 아, 네가 말해. 아, 네가 말해! 아, 뭔데? 어. 아니 우리는 재판 배심원이라 재판 전에 어떤 말도 못해 어? 그래. 맞아 우리는 어... 완전 완전 중간 그 중립 유지해야 되거든 어 너네 말고 그럼 또 누가 배심원인데? 배심원 우리 둘이 다야 진짜? 아, 그래. 그러고? 진짜야? 응. 그래 아 우리 둘 밖에 없을 거야 아마 맞아 아 그러면은 익명으로 써주는 게 어때? 어? 아 아무리 그래도 익명으로 썼다가 우리인거 뽀록나면은 조금 곤란하지 맞아 아니 너네 어 너네도 뭔가 생각이 있을거 아니야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어? 어? 조금만 나한테 힌트를 줘봐 어. 어... 근데 그 사실은 너도 알겠지만 탄산 음료는 좀 필수거든 그래서 응. 우리 좀 철밥통이라서 사실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배심원인 거야 응. 아 그러네 근데 여기 마을에서 그럼 산지는 얼마나 됐어? 우리? 얼마나 됐냐? 야 나는 생각이 없어서 몰라 니가 말해 어? 우리? 우리 제조일자 확인해봐야 되는데 야너 바닥 좀 봐봐 알겠어 그... 기다려봐 야 보여? 보여? 아... 보여? 야나피 쏠려 보여? 아이 안 보여. 아나피쏠리는데에 뭐야? 그만해 그만해. 아유 됐어 됐어. 어 아무튼 여기서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니야? 어그꽤 살았지. 날짜가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음. 맞아. 아 그러면은 이 마을에 뭔가 좀 불만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 너 어... 여기 정치하러 왔니? 어? 아유, 야 하이가 지금 있지. 대선 준비하는 중이라서 그래. 어, 어 멋있다. 어 아무튼 그래 어. 역시 이그어 푸르딩딩한 색깔 계열 사람들이 조금 멋있어 야, 그건 좀 그래 어. 나랑 좀 색이 비슷하잖아 전혀 다르거든? <웃음> 아닌데 완전 비슷한데? 아니거든? 같은, 아니거든? 같은 초록 계열? 아니거든 맞는데? 아닌데? 맞는데? 아닌데 맞다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아는 거 많다고! <웃음> 어 그래 아니 그래서 탄원서 익명을 써줄 거야 말 거야? 아유 그래도 내 생각에 어 너네가 인정이 없는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고통받는 마을 주민이 있다면 이 마을에 애정이 있다면 고통받는 마을 주민을 도와주는 것 또한 너희의 의무가 아닐까? 근데 술바리들기 님이 우리한테 응. 재판 관련된 거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는 어, 조금 안될것 같아. 손대지 말라고 했지 손을 쓰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에 그게 그거지. 너말 진짜 잘한다 짜증나게. 야! 야, 멋있다. 야 그건 아니지! 어, 엄연히 그거랑 그거는 다른 문제야! 아 진짜! 야너말왜 이렇게 잘해! 아니 내가 보니까 어, 가지가 엄청 괴로워하더라고 자기는 뭐 라따 머시기가 되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화채가 될 것을 세뇌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래 그래. 너네야 철밥통이니까 어? 그 다른 사람들의 고충을 모르겠지만 응? 그래도 다른 애들은 말이야 이게 어, 화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근데 막상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사실 화체가 아니었던 거지 응야너 혹시 우리한테 탄산주입기계 팔러 왔냐말왜 어? 이렇게 잘하냐? 탄산주입기계 같은 것도 있어? 야 있으면 나도 좀 줘봐라 아니 그러니까 나도 말이 필요한데? 거지. 아니 아무튼 우리는 이거 처벌받을 수 있어서 안돼 아무리 우리가 철밥통이어도 이거 걸리면 완전 끝장이야 어.. 그래? 아무튼 그래도 너네는 이 마을에 그러면 애정이 있다는 거지? 그렇긴 하지. 우리는 어쨌든 화체가 될 거니까. 그래? 너안될 그래. 거야? 아니, 나는 될 건데. 음... 근데 왜안될 것처럼 말하냐? 아니, 그냥 한번 해봤어. 아이, 그럴 진짜.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 하여뭐 너네는 어쨌든 너네 의중을 이쁜껏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래도 뭐랄까. 하, 가지의 고충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 너네는 정이 없는 탄산은 아니니까. 너네의 탄산만큼 나는 너네들이 인정이 많은 탄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탄산. 음. 음. 아무래도 그치 그치 음. 음. 너네가 화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너네의 꿈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잖아? 그치만 다른 사람의 어? 억지로 자기의 꿈이 아닌데 그거를 이루어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니?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할 가지의 어쩌고 저쩌고를 생각하면 흑흑 패시먼으로서 소시민의 편을 틀어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 맞아 야. 그런 것 같아. 야너공기 응, 그만 <웃음> 끄가너 그러다 지갑 다 꺼내겠다. <웃음> 어나돈 어, 없는데? <웃음> 어휴, 아주 그냥 계좌번호, 비밀번호 다 말해주지. 그래, 아주 그럴 거면 아, 말해줘. 어. 아, 말해주라는 게 아니잖아. 어, 잠깐만, 근데 내가 집에 써 놓았던 것 같은데 보고 올게너그 집에... 아니, 아, 가. 아니야,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이따가 그럼 재판에서 아무튼 괄호 열고 가지 편 들어줘. 괄호 닫고, 나 아무 말도 안한 거다. 그래, 어, 우리는... 우리 나무 쪽 공정하게 판결할 거야. 맞아, 그래. 맞아! 그래 소시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법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너네가 옳은 방향을 원한다면 은 아무래도 법이 원하는 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너희가 갈 방향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 맞아 맞아 그래, 우리는... 맞아 야 동조하지마 우리는 아무튼 어. 공정하게 판단할 테니까 너는 이제 가보도록 해얘좀 있으면은 자기 뚜껑 열어가지고 너한테 다 쏟아줄 기세야 알았어 갈게 그래 잘가 그 잘가 야광판스 뭐, 야광반스? 틀린 말은 아니구나. 까 아까 여기, 어, 애불박, 인애불박, 파인애플이라서 이름이 인애불박인 건가? 아, 그렇다면, 예, 일단, 어, 인애불박씨는 근데 한옷수로 써줬고, 바나나는 안 써준다고 했고, 그러면은, 어, 사과! 아, 그리고 여기 체리. 어, 잠깐만. 이 마을에 사과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사과한테 협박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그 사과 가지님 하면서 가지한테 들러붙지 않았어? 그치? 그리고 계약당가 사자 갑이 썸머킹인데? 아까 그 사과 이름 썸머킹 아니었어? 뭔가 이상하군슈 음.. 체리 집은 문이 두 개네? 떡딱아 여기는 화장실이네 와 화장실 고급지다 어? 와 이런 화장실 짱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채광 좋고 거기 화장실이야 어 그러게 어, 화장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었어 어, 또야너 가지님을 좋아하지? 당연하지 어 그러면은 가지님이 지금 엄청 괴로워하고 있다는데 가지님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대 도와줄 수 있니? 당연히 들어줘야지 뭔데? 어 가지님이 탄원서만 하나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어 탄원서? 그것좀